사실, 이제 그 제가 어려울 때누군가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멘탈적으로 조금 흔들릴 때 리나가 반갑게도 먼저 찾아와 주고 또 방송 출연도 같이 해줬기 때문에 리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나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같이 만나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아 저기 있다. 리나. 리나. 진짜. 하 i I'm w a i t i Friend. 어? My friend. 친구. You, 친구? 응. 다이소, 다 친구야. On the way. 어? c o m 다이소 친구야. 오빠 이러고 왔는데 무슨 친구를 불렀어? 말고 와, 앰. 예, 말고. 바이크 on. 예, 네. 저. 안. 오빠. 이리. 만고 예뻐, 힘, 따, 따,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오빠 이러고 왔는데, 오빠 괜찮은 남자인데 말이야. 에이 에이 겁나 얼마? 아, 애 에이 에스프이즈 자, 요, 끼나오도 된다. 야, 어, 15, 2 5 m i 5 u t 10, 분 10, 분0 10, 10, 1 1 5 1 1 아, 그럼 우리 늦어, 난난 친구 만이 또. 친구, 10살. 아1 0살 em 아. Em, 아. Lớn 아. Em, 아. em lớn 아. hơn 10 tuổi. em là 아. 30 ba, em bé là 20 ba, phải không? Wow, c ả m ơ n em. Your face, y k n vui, hôm nay h ơ n c h n h con gang way việt nam, tchka. 분1분1분분분 배고프다고? 배고파요. 배고파요. 응. 안녕하세요. 오늘, 오가 맛있는 거 응? 오늘, 오늘, Yeah. Oh. Oh. Oh. Okay. 지금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금 2 0기다리다 i 지쳤어요 지 boyfriend. 있는데 음, boyfriend. m 너컴 no n m boyfriend. i boyfriend. m n b e n n n e n boyfriend. m 녕하 i n s 뭐야? 사전 고기 네 고기 제일 좋 배가 지고 그냥. 데 ㅋㅋㅋ 내다구 아다오. v i s 제아어이거 θ î u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한국말도 할줄 알아요? 아..일단 넓은? 리듀 생명하나? 사과?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음. 오케이 리토와 아, 도착했습니다 형처럼 생겼네요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배고파요 빨리빨리 우리 일단은 정식으로 인사를 해볼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라 유튜버 아? 유튜버 라고네 유튜버 아, 진짜로 진짜 아니 나 지금 이름도 안 물어봤어 진짜 내가 찾아 봐야 되나 유튜브 이름이 뭔데요 유튜브 댄나지 유튜브 에는 그냥 그션 방송을 하는데, 그룹 데그는데데 어... 오... 조회수도좀 나오네. 한만 네. 1,400명. 네. 어, 저보다 높네요. 네. 그러면 em uh, uh, c ó làm viết youtube m n m bao lâu uh, hai năm hai năm hả? Dạ. Yeah. Ồ. Uh, anh chưa b n năm. Anh co làm v i ệ c youtube là uh, m ư i một tháng. À, mười một. làm viên m ư i một tháng. đ h i YouTuber. <cười> em and s i n j u t movie together. The movie, p h i n h i m Cinema movie. 아, 그래? 네. 어, 아, 이런 유명인사를. 아, 그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 베트남 가수분?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인맥이 왜이래 갑자기? 자,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고기를 먹으러 왔어요. 말로는 이렇게 광고로 해서 여기로 오긴 했는데. 사장님께서 어, 광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는 그냥 놀이터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촬영하시고 편하게 놀아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어, 우대갈비가 어, 굉장히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대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바 언제 또 해? 야 하이미 먹은 거이 건 뭐이 싸우? 뭐이 싸우? 아저씨! 아저씨! 아냐 아빠! 오빠 아저씨! 마이빙? 마이빙? 몰라! <웃음> 니베디, 뭐너 지금 이러면 안될 텐데 여기 고기 먹는다. 어다이, 어다 고기 마. <목> 고기. 안 검고기. 아드치 마, 이제 오빠 마. 안 비엣 어다이네. 말빈. 신발, 신발. 유튜브를 써면 뭐? 없음. 110, 200, 500, 1 1000, 1 0 0 응. 0 0 아니, 안돼. 난 이, <토이. 웃음> 이 thôi. 이 thôi 오케이 오케이. 더 <웃음> 줘. <다녀.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만나고 보니까 유튜버라서 영광이네요. 같은 일을 하고 또 이제 같은 직업이 있어서. 오빠. 와 이게. 너. Many money t o d a pay. <cười> à, không, ở đây à? chúng ta ă n được không? Không, không, không. Em, em, cho, em cho kia ở đ ấ y ạ Cảm ơn Cảm ơn à, Làm Youtube thì không nhiều tiền nhưng mà tiền kiếm được nhiều là từ bán hàng trên Youtube Tất cả người Việt Nam, dạ. Việt em hả? Không không, không, không phải làm Một số, tức là khoảng một lượng f o l l o w n h i ề u đó người khoảng 45.000 người Ừ, biết rồi được 다보다 많아 펀. 까을 먹고 싶오우만오만만에 만나서 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 오빠, 어, 하오서 어, 너무. d o n 오, e <웃음> <더 없네. 웃음> 우대갈비. 어, 아, 예. 네, 이거, 네, 이거. Come h i b a i t a r a n 해주셨냐면어이 네. 맛있다는 표현 안해 주셔도 된 o 어차피 먹어 본, 먹어본 분들은 n 있다는걸 g 고 있다라고 <웃음> 말씀을 i 주셨어 i 그냥 드 e 주 i 요 o 고 l i e bit t i 맛있게 먹겠습니다. 리기네로 m텐 얼지 마이킹. 마이그 음. 아. 기 안틱 떡가네. 안티 떡가야? 어. 깜짝이야. 오, 소. 아, 여기 맛있겠다. 자, 뭐 오, 하나, 이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네요 지금 여기 약간 풍장도 있고 하니까 야외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소고기야, 소고기. 먹은 돼, 안 드.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하나. 안녕. 안녕. 안녕. 우대갈비입니다, 여러분. 우대갈비. 한국에서 이미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나도 이거 이제 다 구웠어. 용아 M. 아, Andy, Andy. Yeah. Uh, a n d d y s a o u t u b e m e h u n t n a d Street t i a n e d u a n h b e f i a i m ộ t thay b à o y ế u Dạ. Oh, ok ok. Chị có cái nói c h u y không? Biết rồi. Anh sống ở Việt Nam bao nhiêu năm rồi ạ? Bao lâu à? Ở à bao, bao lâu? lâu. Đúng rồi, bao lâu? Bao lâu? 5. Mà nhưng mà 1 năm hả? Ở Hà Nội, 1 nhưng mà kiểu anh nói nhá, giọng anh nói tiếng Việt Nam á, n ó i giọng Bắc, giọng Bắc đó. n mà... Bắc. Ờ, đó, giọng Bắc. anh ó i sai đi về đi về. cô tìm sai đi về đi về. anh nói tiếng Việt em đ ã t ca hiểu hả? Dạ. anh nói là r ầ n h tiếng Việt rất là giỏi, tốt. Trời ơi. ơi biết là cái từ trời ơi rồi này k i a chị, cảm ơn nga đồ. 여러모로 베트남어 배워서 쓸 많이 쓰이네요.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족하지만, 많이 써먹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러네요. 저조차도 좀 신기합니다. 에, m n d 나한테 푹 빠지면 곤란한데. 리나도 그렇지만, 리나 때문에 얘 인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리나 주변에 인맥을 조금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뭐가 자꾸 나와? 어,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어, 이거 맛있다. 어?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우리 너고 광고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바비큐. 한국, 한 바비큐 하나. nghĩ thưởng cái này là mì lạnh hả mì lạnh mì lạnh h ả n g mì tã bữa anh anh d i ễ i cái bài cái k u ô n nhỉ anh x i ễ n c ă o con gọi ba cậu ba có bạn gái không có bạn gái hả có nhiều lắm ủa. <cười> đào hoa đào hoa không ở ba o ọ n đào hoa ă n h rưỡi con ba bao nhiêu tuổi vậy 4 ố n muối quá wow, trẻ vậy ừ định trẻ quá à biết rồi <cười> <cười> Nhà ơi, hai h a i hai cúp s a đ a m hai c ú c salam một lúc dần em thấy mà ic e a i c ú c salam yong e r đàn e biên tương các h à trẻ rất là trẻ da đẹp trẻ bảo con gái à ba da đẹp mất c a mất cỡ 아. 딱. 아아저 저. Không p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 아, 이렇게 해서 또 콘텐츠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네요. 또 현지 유튜버와 함께 yeah.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응. 베트남에서 컨텐츠 할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또 물어보고 공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자! 뭐 하이바이용! 하이바이용! 하이바이용! 뭐짬뭐 짬? 짬짬!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네! 반대! 와! 짬짬! I'm moving. 오빠 I have to say goodbye. t o d a y last video. l i n a go t 가 Singapore. h o 6 m o n t h 6 m o n t h 와, 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네요. 여기, 여기. 여기, 어, 좀, 우울 i 아, 싸우오 뭐야, 뭐야, 나우.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không qua em được không <cười> <cười> anh c h ọ t i ế n một t h á n g một t r i ệ u wow my god h <cười> một c h i t chill m c h một c h i t i l l một h i một i một r i ệ u một r i ệ u một một i t r i ệ u một h một c i l u w ộ t c i t c h i h i l u m u á e i m b t i ế m t m à e i m b t i ế m t i m à t i m n ó i m t h i l t h i l e một m t c i m t chill o t chill o h i l h i l h i h i t c h 나도 와. 다음, 엄. <웃음> 잘 가고 도와줘서 고맙고 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 티티에게 많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아주 작살 내놨고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광고인데 뭐한게 없어요 수다만 떨었습니다. 여기서 어. 사장님께서 편히 이렇게 자리를 주셔가지고 네. 재밌게 놀다 갑니다. <웃음>